오우! 안녕하세요 소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입니다 부산이 2020년 11월 19일 조정 지역에 묶이는 걸로 발표가 난 이후에 20일부터 이제 조정에 묶인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어느새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은 실거래 신고를 30일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반영이 안돼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 소장님들은 웬만하면 다 빨리빨리 실거래 신고를 하는 편들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처럼 부산 아파트 소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세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11월 말 기준으로 한국감성원에 데이터가 정리가 된게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금요일자로 어, 그걸 잠깐 한번 짚어 볼까 합니다. 어, 이게 감정원 자료인데요. 어, 글자가 굉장히 작아서 이게 보이나요? 어, 여기 보시면 어, 부산 어, 부산은 어,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어, 11월 말일자로 0.5 정도의 변동률이 있었습니다. 상승의 변동률이죠, 아직은. 그리고 부산 중구는, 어, 전체 통일을 하면 0.52. 그 다음에, 중부, 중부상권입니다. 어, 그리고, 어, 동부상권은 전체가 0.48. 서부상권이 0.50인데, 어, 요건 11월 23일, 어, 그 전주,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죠. 어, 11월 23일 기준과 비교를 하면, 부산 전체는 0.04 정도가 내렸네요. 그쵸? 어, 마찬가지예요. 중부산권 자체도 0.63에서 0.52 어, 그리고 동부산권도 0.62에서 0.48 서부산권도 0.34에서 서부산권은 올랐습니다. 그쵸? 서부산권은 올랐고 어, 동부산, 중부산은 어, 일주일 더 지나니까 약간의 조정은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는 중부상권 안에는 수영구, 연제구 남구가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동부상권에는 어 해운대구하고 동래구가 이번에 묶인 조정지역에 들어가 있죠. 서부상권에는 묶인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어 초롱부동산이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 한국감정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게 아니고 어~ 부동산 진그 자료를 가지고 어~ 꼼꼼하게 각 구별 움직인 걸 먼저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사실은 어~ 근데 오늘은 이제 멤버십 회원이 아니라 어~ 전체 초롱부동산 구독자분 모두 분한테 어~ 그냥 요약 정리해서 한번 어~ 유튜브를 올리고 퇴근을 할까 하고 있거든요 어~ 이게 보시면 전주하고 비교를 해서 먼저 조정에 묶인 지역들은 이게 남구죠 조금씩 조금씩 약간 약간씩 조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어, 해운대구 근데 해운대구는 어, 이게 보면 어, 해운대구가 0.62에서 0.32로 됐죠 어, 데이터상에 약간 약간의 차이가 있는게 어, 아직은 이게 보면 매매치수는 해운대는 105.5 구요 여기 수영구는 아직까지 107.8이에요. 이게 100이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매수 우위였던 그런 지수인 그런 장이거든요. 연제구는 101.9, 남구도 101.4 이렇습니다. 그리고 동래구가 100.6. 아주 기가 차게 조성에 묶인 지역은 다 100이 넘어 있죠. 그외 지역은 100 미만입니다. 이 매매 지수 자체가 참 신기하죠. 데이터대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음, 그 다음, 어, 이거는 이제 부동산 지인 그 사이트에 보면 한눈에 알기 쉽게 각그 지역을 어, 이렇게 지수를 색칠을 해뒀어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그 매수위의 그런 장이 되고, 이거 보면 뭐110 이상, 뭐 107, 106, 알겠죠? 이 부산 전체는 지금 110.2에서 110.7이 지금 빨강으로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강서구는 어 아직도 올라 있고요 21일에서 12월 초에 지금 데이터를 본 겁니다 이게 열흘 단위로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어 검정구도 마찬가지고 다 빨강색입니다 12월 1일 데이터로 기상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죠 색깔이 약간 진하고 연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이거든요 어, 그 다음에 어, 이게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를 보면 어, 동구는 이렇게 그냥 보합의 색깔이고요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아직 장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 보시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여길 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상구, 사하구, 서구는 어, 그동안은 흐름이 어찌 보면 살아나 있질 않았었어요. 그동안. 이 그동안 바랬죠. 9월 달, 뭐, 4월 그 중순부터 쭉 일어나와 있는데, 11월 추석 그 지나고 하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짙은 색의 어떤 그런 그 빨강 차트가 아니죠. 그랬던 게 지금은 조정 묶일 그 점에는 굴을 가리지 않고 다 전부 다 빨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묶인 거죠. 그리고 묶이고 나서도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파란색으로 전환되어 있지는 않았었고요. 어, 수영구하고 지금 묶인 지요그 다음에 연재구, 요거는 약간 지금 약간 파란색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영도구하고 중구. 영도구랑 중구도 그동안은 완전히 파란색 두성 이었어요 그랬던게 영도도 지금 쨌은 빨강이 들어와 있네요 그 전주에 비해서 11월 11일 날 잠깐 팔 했지 10월 11일 추석 이후로 영도도 굉장히 빨갛게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뭐 매수세가 살아나 있지는 않아요 계속 파랑 둥둥이죠 그죠 근데 해운대구는 묶었든지 말든지 색깔이 짙은 빨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렇게 어, 요런 차트만 들여다 봐도 어, 부산이 어떻게 되는가 알수를있고요 어, 조성지역은 이렇게 뭐 거래를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시고 어,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기존 아파트는 조성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어, 취득세가 당장 주택수가 하나 줄어서 이주택부터 이제는 이주택 중과가 적용이 돼서 일시적 일가구이주택이아니라 하면 8.4%가 적용이 되죠. 어, 두 번째 주택을 어, 기존 취득세율 1에서 3% 사이로 매수를 한다 해도 나중에 일시적 일가구이주택 요건으로 앞에 걸그 비과세로 팔지 못하면 취득세가 8.4로 바로 이렇게 추진이 되거든요. 어 그렇게 되고 같은 조정에서 조정 지역으로 어 집을 하나 를더 사서 옮길 때는 우리가 예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지금은 1년 안에 집도 옮겨 야 되고 어 1년 안에 앞에 비과세 되는 집도 처분을 해야 되고 이래요. 조정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 뒤에 쪽 집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 물론 그 시계 차이는 있는데 어 2019년 12월 17일 이후로 조정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어 앞에 있던 집도 조정에 있다하면 1년 안에 처분, 1년 안에 새로 산 집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두 번째 산 집이 취득세가 1에서 3% 원래 께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갖고 계신 그 집들을 언제쯤 팔아야 이게 좀 매도가 수월할까? 조정에 묶이면 조정 묶이지 않았을 때도 어 원래 팔리던 집은 팔리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수요 공급을 잠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죠 요 부산 전체고요 부산 전체는 20년도에는 과잉입니다 내년에는 물량이 약간 줄어서 적정이요 적정 입주 그 수요 필요 양은 17128 세대인데 입주는 내년에는 한 2393세대 그리고 2022년도에는 부산 전체는 과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과 그 구역별로 어, 구와 동별로 내가 있는 집을 요 데이터를 잘 봐야 되겠죠 어, 초롱부동산은 남부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남부 같은 경우는 올해도 모자랐고 내년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어, 기존 아파트들이 올해 시세가 많이 또 치고 올라갔었어요 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네요 어, 전세 물량도 많지가 않고 이랬는데 그 데이터가 말을 합니다 어, 근데 2022년도가 되면 조금은 과잉이에요. 한 2,000세대 정도가 이제 과잉이 되는데, 요것도 좀잘 살펴보셔야죠. 대신 2022년, 아, 2021년도에는 부족한 데가 꽤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계속 부족이에요. 해운대구는. 수영구도 한번 볼까요? 수영구도 올해 조금 요렇고, 그 다음에는 내년엔 부족하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약간 초과, 약간 초과. 수영구도 2년 동안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 후년, 이렇게. 그럼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연접해 있으니, 해운대구 집값은 계속 좀더갈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데이터상과 입주 물량과 이런 그 수치만을 놓고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네구 한번 볼까요? 어, 동네구. 동네구는, 내년도에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물량이 거의 뭐 3,800 몇십 세대급이 있죠. 내년엔 과잉이네요 근데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또 모자랍니다. 동네구가. 그 다음에 연재구. 연재구 같은 경우는, 어, 내년에 물량이 많아요. 내년까지. 그리고 2022년도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 되면, 어, 이제 레이 카운티의 어떤 입주 물량이 또 돌아오죠. 그 연제구도 내 집을 파는 거는 타이밍을 잘 작전을 세워서 파셔야 될것 같고요. 어, 연제구와 그 인접해 있는 동래구가 같이 이제 물량을 한꺼번에 봐야 되겠죠. 어,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동래구도 2022년에 부속하고 연재구도 2022년에 부속하면 사직동 인근이나 뭐 거제동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명륜동 이런 쪽에 집 가지신 분은 2022년 내년에 말고 그 내년 그 다음 해에 집하는 게좀더 유리하겠습니다. 그죠? 어, 차트가 가려있죠. 잠깐만요. 어,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음, 이렇게 동네구는 내년보다는 2022년도쯤에 기존 집은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좀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 진구는 물량이 계속 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내년에 조금 적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물량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편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도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 수요도 크지가 않아요. 수요 크지 않은데 공급도 꽤 있습니다. 이런 쪽도 분양하는 물량들이 그동안 있었죠. 이렇게 되면 계속 다 과잉입니다. 서구도 2020, 2022년도 되면 이도 과잉이네요. 내년엔 조금 적정하지만 물량이 좀 있습니다. 중구는 그동안 물량도 계속 적정이었지만 시세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엔 이것도 과잉으로 나오네요. 근데 이건 수요도 209세대인데 509세대 0 공급한다 해서 과잉으로 나와요. 2022년도에는 어, 공급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2021년도에 한 300세대 오버된 거는 그다음에 뭐 물량 소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상구나 어, 사상구도 내년엔 부족합니다. 기장도 내년에 부족이고요. 어, 그런데 그 후년에는 또 과잉입니다. 그다음에 사하 같은 경우도 어, 올해 사하 입주 물량이 좀 모자랐지. 내년에도 물량이 있고요그 다음엔 아예 공급이 과잉 이에요 어, 사하구에 기존 일반 분양권이나 뭐 이런 아파트 들고 계신 또 분들은 어연는도 너무 미루어서 2022년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물량이 더 많으니까 어 사족은 내년 정도까지 입주 물량을 잘한전 살펴보시고 들고 계신 집 주변에 어떤 입주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 뭐, 대충 다 훑어드렸습니다. 강서구도 물량이 계속 부족이에요. 강서구도. 강서구도 필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런데다가 물량 공급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강서구도 뭐, 명지나 이런 쪽은 입주 물량이 아파트 거기 다 들어서 있고, 에코델타시티가 이제 분양을 그 이후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금정구 한번 보세요. 검성구도 물량이 계속 없습니다. 검성구도검성구는 그 조정에도 묶이지 않았어요. 그쵸? 그 검성구에도새 아파트 지을 자리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계속 별로 없죠. 어, 이렇게 되면 입지 좋은 어떤 구축들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또좀잘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구는 내년에 물량이 꽤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뭐, 하명, 화명동에 입주 물량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물량 소화가 끝나면 그 다음엔 북구도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대체로 한번은 후루룩 그냥 급하게 훑었는데요 어, 조정이 묶였다 해서 가격이 확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오느냐 물량도 안 나옵니다 어, 그 물량이 안 나온다 해서 또 많이 또확 사겠다고 오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 초롱부동산이 3월달에 대연동으로 왔었잖아요 어, 그, 그 오고 옮겨온 이후에 계속 그동안은 비조정 이었어요 작년 11월에 조정 풀린 후에 3월부터 11월 조정 묶이기 그 전날까지 거래가 너무너무 바빴었고 많았었고 문의도 많았고 상담도 많았고 이랬었어요 어 토요일은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해 왔고요 옆에 상담하고 있으면 항상 서너 팀이 옆에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자리가 좁아서 다못 들어오시고 한 바퀴 돌고 오고 어 그렇게 늘 토요일마다 상담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조정 딱묶이고 나서 어, 조용해요. 예약을 뭐 그렇게 한분 없으시고요. 지금은 관망 중에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어 제가 여기 남구만 그런가 해서 어, 다른 또 지역에 계신 소임들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묶였다 하면 조정만 조용하냐 그게 아니에요. 다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 뭐 상담이라든지 그건 다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거래가 되는 거는 비규제 지역에, 어, 그래도 재개발 지역에 아직은 초기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어, 따닥따닥 좀이런몇건 움직인 그게 거래에 전부 답니다. 어, 오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자천범일통합이 지구 이제 계약서를 오늘 썼던 건이 있었고요. 물론 계약금은 어, 이건 조정 묶인 후에 계약금이 들어갔던 건이었어요. 어, 그리고, 어, 그런 정도의 물건들이 거래가 됐어요. 어, 지금 초롱부동산에 뭐 물건이 많이 있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고요. 초량 2구역에 3억 4천짜리가 하나가 있고, 어, 그리고 뭐 범천사에 공동으로 받은 물건들이 한 두세 건 있고, 어, 뭐 문현 3구역에 한 4억 5천짜리 수리된 빌라 정도가 있고, 어, 그리뭐 대연 3에 조금 금매처럼 나와 있는 팔사 타입이 하나 정도 있고 어, 그리고 안락 1구역이 어, 또한 4억 선 정도에 초기자금 4억 선 프리미엄 한 3억 한 2, 3천 선에 어, 그런게 한두 건이 있고 어, 물건이 그 정도가 있는 게 다예요 어, 양정 1구역에 이제 양정 1구역이 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단지별로 동별로 청별로 어 프리미엄을 얼마를 책정해서 매도를 하셔야 될지를 몰라서, 어, 문의가 왔던 건이 이제 몇 건이 있고, 어, 그게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면, 거래될 만한 게몇건 있는, 뭐, 그런 정도예요. <웃음> 그리고 그래 조정, 그, 풀린 후에 거래된 게 양정상구역이 이제, 아, 조정 묶인 후에 거래된 게 양정상구역이, 어, 4억 8천 정도에 이제 거래됐던 건, 뭐, 그런 정도고요. 지금은 뭐, 한 5억 3천 선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 어. 그런 정도가, 그래, 물건이 다 해요. 어, 개정 5구역에 물건이 한두 건, 그것도 뭐, 공동으로 받아 있는 그런 물건 정도고요 어, 부산 지역에 지금 계신 분들보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양님, 뭐, 창원이, 조성이 묶이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어, 집을 원래 두채 세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정 묶인 후에 사업 신가가 나면 어, 분양권이 개수만큼 나옵니까? 이런 전화가 너무 많았고요 <웃음> 저는 부산에 있는 소장입니다 창원에 계신 분들이 창원에 계신 소장님을 다 그냥 두시고 부산에 전화를 하시어 본격적으로 막 질문을 주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어, 창원에 계신 분들한테 어, 질문하시면 더 친절하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 그런 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계가 바뀌다 보니, 조정 딱 묶인 그 이후에는 세금 상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약을, 계약금을 넣었는데, 잔금도 다쳤는데, 은행에 이주비 승계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이주비 승계 신청이, 승계를 못 받아서, 자금에 차질이 있어서 곤란해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1주택이신 분은 10% 상환을 해야 되니까, 좀 예상치 않았던 뜻밖의 자금을 감정평가에게, 10% 정도는 돈을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게 최근 2주 동안에 변화가 일어난 부산 지역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큰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 앞에 다 나타나 있죠? 뭐 요게 다 흐름들입니다. 어, 흐름들이 지금은 옛날하고 참 다른 게, 뭐, 짧게 처문을 드리자 하면, 어, 옛날에 우리가 막 조정이 묶이고, 어, 그때하고, 어, 지금의 어떤 요 경기를 놓고 보면, 어, 경기는 코로나가 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 경기는 이미 돌아서 있어요, 상승으로. 깔아 앉아 있는 게 아니고, 3분기는 이미 뭐 수출 포함 모든 대한민국 경기가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일찍 문 닫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나라 전체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기시지만 나라 전체 경기는 돌아서 있거든요. 어, 그리고 어,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거를 좀 국가에서 짐을 들어주려고 너무나 많은 자금을 풀어놨고 어, 돈이 풀려 있는 이상에는 어, 이 돈들이 이렇게 경제 안에 돌아야 되는데 경제 안에 그게 다 돌지를 않아요 돈들이 그럼 풀린 돈들은 어딘가 들어가는데 그건 현금 들고 현금으로 가만히 갖고 계시면 몇년 지나면 바로 반토막 이에요 정말 근데 그걸 실물 자산에 묻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풀린 돈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쉽게 깔아 앉지를 못해요 부동산 경기가 깔아 앉으면 당장 나라 살림을 살기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한 40% 정도는 세수의 40%는 부동산에서 걷어서 나라살림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던 이런 장이 흐름이 갑자기 얼음 땡 이렇게 되기는 안 쉬워요. 그래서 돈을 들고 계신 분은 어딘가 자금에 맞는 투자처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데나 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좀 개발 이슈도 있고 그런 데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 취득세 그중과 주택 수에 취득세 중과에 포함 안 되려고 무턱대고 언제 재개발 될지도 모를 그냥 1억짜리 미만 완전히 산꼭대기 뭐세나잘 나가겠나 이런 자리에 재건축 아파트 그것도 재개발 말고 그런 데막 이렇게 플라방처럼 함께 투자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건 바람직 않다라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 내가 들어갈 때는 지득세도 준과 안되고 1억 미만라 아주 쉽게 들어갔는데 내가 원가를 팔고 나오면 모르지만 거기서 자금이 어느정도 수익을 내서 2억이든 3억이든 덩치가 커지면 그 남아있는 개발 이슈 대비 그 자금으로 손을 받아줄 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투자자가 몰려 들어가면 어떤 전세라든지 이게 뭐 너도 나도 전세 물량이 나오기 쉽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잘못하면 역전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나중에는 재건축 초과의 관수제로 뭐 실컷 수익은 냈지만 뭐내 이름으로 준공을 받으면 앞에 수익 낸 사람 끝까지 내가 재건축 초과의 관수금을 책임져줘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 오늘은, 어, 조정 풀린 요 2주 동안이, 어, 부산이, 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조용해져 있어요. 어, 요, 요게 이제 변합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나 이런 그게 아니고, 거래가 조용해져 있어요. 전부 관망 모드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 이러다가 또 어느 날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 막 너무 아프게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면 마음이 더 급해져요 어, 이럴 때 찬찬히 찬찬히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지역에 발품도 파시고 손품도 파시고 미리미리 어, 공부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유용하겠죠 어, 그렇게 유익하게 보내시는 주말 되시길 권합니다 음, 초롱부동산은요 어,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멤버십 회원분들만 모시고 어, 실시간 스트리밍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어, 움직인 시황이라든지, 어, 그거는 채팅창에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거 조금씩 이제 질문도 받아서 답변도 드리고, 어, 그런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다고 뭐다 멤버십 무조건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냥 구독만 하셔도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는, 어, 풀어드리는데, 이제 그 멤버십 회원 분들과는 또 조금 더 편안하게, 뭐풀특정 다수가 다 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조금 조금 소통을 하면서 하니까 좀 머리 틀라고 처음 해봤거든요 <웃음> 지난주 수요일날 굉장히 참 재밌었어요 아 이래서 유튜버들이 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구나 하는 그 묘미를 느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시스템을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느라고 10시에 이제 스트리밍을 하기로 했는데 20분이나 버벅대가 10시 한 20분 정도 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11시 한 36분 까지 했었는데요 가만히 두면 제가 밤새도록 또하겠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너무 또 주무셔야 될것 같아 가 아프네 그렇게 거기서 종결을 했는데 어, 제법 꽤 많이 늘어가 계십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또 어, 너무 책임감도 크고 어, 조금은 또 그에 상응하는 그걸또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멤버십은 초롱소장이 돈독이 올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구독자가 3만 명 이상 아니면 유튜브의 퀄리티가 높으면 뭐만 명만 조금 넘어도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현재 초롱부동산은 또 구독해주시는 또 여러분들 덕분에 1 6 5 0 0 몇십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그게 승인이 나 있어서 승인이 나 있는 건 저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라고 깔아주는 멍석이니까 유튜브가 1000명이 넘고 4000시간 시청시간이 되면 광고를 붙일 수 있거든요 1 0 0명이 넘으면 구독하시는 분이 1 0 0명이 넘는데 광고를 안 붙인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어, 멤버십도 할수 있는 일정 요건이 되면 하도록 허가가 나거든요 허가가 나는 건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하다가 제가 너무 벅차면 또 중간에 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동안은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 열심히 할 거예요 어, 그렇게 재미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는 지금은 제가 오늘 이렇게 짚어드린 게 요약을 해서 짚어드렸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더 깊이 있게 실시간으로 어한 시간 한반 정도를 어, 했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또 내일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